안녕하세요 편안한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여러분 어차피 뭐 썸네일 다 보고 오셨고 영상 앞에 준비된 것도 보고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오늘 컨텐츠 뭡니까? 킹들의 전쟁입니다 뭐가 킹인데요? CPU 중에 킹 13900KS가 어떤 모델인가요? 여러분 13900K가 i9이죠 요 모델 중에 좀 수율이 좋은 애들 선별해서 팩토리 오버클럭을 해서 내놓은 게 13900KS입니다 그러니까 13900K보다도 조금 더 좋은 i 9내는 거죠. i9 중에서 제일 좋은 놈. 그럼 790X 3D는 뭔데요? 7950X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게임 성능, 경쟁사의 i7도 이길까 말까 하는 좀 낮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멀티 성능은 13900K랑 맞먹지만요. 여기에다가 3D 캐시를 붙였습니다. 이 3D 캐시가 뭔데요? 어, 캐시를 적층해서 용량을 크게 뻥튀게 해놓은 거예요. 사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그 캐시가 적중률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 맵을 넘어갈지 아니면 그냥 이 맵에서 싸울 것인지 맵도 어느 맵으로 갈지에 따라서 다음번에 필요한 데이터가 달라지겠죠. 캐시는 CPU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다 주고 다시 연산한 걸 받고 이러한 통로 역할을 비슷한 건데요. 버퍼 역할을 하는 근데이 용량이 작으면 은 다음번에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 가져다주지 못하고 비우고 다시 던져줘야 됩니다. 근데 용량이 충분하게 많으면 결국은 다음번에 CPU가 필요한 거를 갖다줄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게임 프레임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D 캐시를 붙였는 거는 작업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예요. 작업은 사실 다음번에 올게 뻔한 경우가 많아요. 그 대용연패를 한 번에 크게 크게 가져온 거기 때문에 캐시 영향을 생각보다 좀 적게 봤습니다. 적게 봤는데 이게 결국은 이거 붙였다는 얘기는 게임의 성능을 크게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경쟁사의 그 AMD한테 입장에서 보면은 경쟁사의 이케이가 여전히 게이밍 킹이 되느냐 아니면은 왕자를 가지러 온 새로운 도전자 이 790X3D가 게이밍 킹이 되느냐 그걸 한번 보는 영상이 될 거예요. 아이, 상조님, 이거 뭐, 둘다 100만원 가까이 하는 CPU고, 나는 평생 살일 없을 것 같은데요.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 7800 3D가 나올 거예요. 4월쯤에. 이거는 비교적 이거보다는 싼 가격에 나올 거예요. 그나마 좀 접근하기 편한 가격에 나올 겁니다. 어, 그리고 사실 이거와 이거의 게임밍 성능은 매우 흡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차피 c d 캐시가 들어가 있는 CCD는 둘다 하나씩이기 때문입니다. 뭐 자세히 설명하면은 여러분 머리 아파질 테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생방에 오셔서 물어보시고요 여튼 당장 여러분 이거 못 사더라도 이거의 성능을 가늠해 볼수 있는 영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프레시 대상도부터 봅시다 프레시 대상도에 4070 Ti 스트릭스 넣고 돌려봤습니다 13900KS는 5600 메모리 사용했고요 7 9 0 x 3는5200 메모리 썼습니다 아니 성준님왜 m d 한테 편을 해줬는데요 할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m d 는 보드에 따라서 최신 업데이트하면 5600이 지원되는 애들도 있고 어, 업데이트해도 안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쪽으로 일부러 했어요 제 보드에 맞추면 안되더라고요 <웃음> 여러분도 일반적으로 그냥 사서 막 쓰면은 요 세팅 고대될거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세팅이라 생각하시고 어, AMD가 약간 그 메모리 클릭이 낮지만 그거 이해하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래 세팅이 그러니까 아참 롤에 대해 할 얘기가 있는데 롤은 지금 좀 버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롤은 대충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버그냐 면은 롤을 게임으로 인식을 잘 안해요 엔비디아 그 그래픽 드라이버가 그래서 프레, 그 프레임이 클럭이 낮게 터져가지고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나마 인텔 시 p u 쓸 때는 클럭이 좀 높게 나오는데 AMD CPU 쓸 때는 일부러 그랬나 싶을 정도로 너무 클럭이 많이 내려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AMD CPU 썼을 때데 지금 700에서 600막 뒤에 보면 4 0 0대까지는 내려가거든요 그럼 이폭그 해결할 방법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롤을 그 게임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고성능 모드로 바꿔놓으면 자동으로 클럭이 올라가서 평균 프레임 훨씬 높게 나옵니다 최소 프레임하고 근데 그렇게 하자니 제모터가 뭡니까? 손 안되고 하기로 했잖아요 방금 전에도 바이오스도손 안되고 오버클럭도 안하고 어? 뭐 아무것도 손 안되고 그냥 순수하게 일반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쓴다고 하는 기준으로 얘기하기로 했는데 그 버그 그런거 있다고 내가 수정하자니 좀 양심에 걸려서 롤버그인데 불구하고 그냥 나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대충 여러 입장에서 롤을 넣냐 빼냐 양심적으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튼 롤은 인텔이 이겼어요 <웃음> 롤은 인텔이 이겼고 로스터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5 8 0 0 3 d 가잘 나왔었죠 똑같은 3D 모델인 7950X3D가 못 나올 리가 있나 아주 잘 나옵니다 14% 가까이 평균 프레임 높게 나옵니다 최소도 차이 많이 나고요 배그도 요번엔좀 특이했는데 뭐가 특이한데요 선생님 어모어이 구세 가서 파밍하다가 틱 맞고 죽어가지고 프레임 잘 나온 거 아니에요 할까봐 요번에 배그파일 애청자거 빌려서 했어요 진짜 교전 빡세게 하는 구간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빈말이 아니라 영상이 아마 동일하면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텐데 자 여기 배그거든요 보죠페이지폰거 아시죠 페이지4 자기장 꽤나 많이 좁혀졌어요 그리고 여기 맵에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그냥 밀집구간입니다 심지어 옆, 위에 이 이거 파란거 다 연막이거든요 연막 팡팡 터진거 볼수 있어요 염막 팡팡 터지는 상황입니다 자이 상황에서 지금 프레임 방어율 보세요 화면 획돌리고 교전도 합니다 총막 쏘죠 근데 프레임 방어율 보세요 아이 앞에서부터 쭉 찍고 온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수 있는 게 1%로우가 팍팍 움직일 거거든요 맞죠? 이렇게 팍팍 움직이죠 뭐다? 이 교정구간부터 내가 찍었다는거예요 파밍구간 하나도 안나가는 순수 교정구간입니다 근데도 뭐가 이겼어요? 7950x3가 이겼습니다 아이씨 좀 놀랬어요 솔직히 저도 너보고 사실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야 이거 뭐 AMD 당론자가 내꺼보면 욕하겠는데 <웃음> 파밍구간 하나도 안넣고 뭐 비행기 날아가면서 프레임뻥튀되어있는 구간 이것도 하나도 안넣고 그냥 진짜 교정구간 만났는데 아이러면 이거 인텔일것 같은데 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AMD가 이겼더라고요 어? 했어요. 여튼 아 이거 좀 놀라웠습니다. 베이그도 이겼고 보더랜드 같은 고사양 게임 여기서도 이겼습니다. 10몇 프로 메트로 에스더스는 졌는데 최소 프레임은 또 오히려 방어를 더 잘합니다. 이 졌다 하더라도 4%밖에 안 돼요. 앞에 10몇 프로, 36 프로, 14 프로인데 4 프로 가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어, 프로자에서는6 이기고요. 당연히 최소 프레임 방어도 좀더 좋습니다. 상우지 토탈어 여기서는 뭐 전통적으로 인테이좀잘 나오긴 했죠. 근데 3밖에 차이 안 나. 세더 오토레이더 요거는 m d 가좀더잘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1% 이겼어요 디비전도 보통 인텔이 좀잘 나왔는데 4% 차이 사펑도 인텔이 잘 나왔는데 1% 그러니까 보시면은 인텔이 이기는 거는 뭐 별로 차이가 안나 이런 것들 인텔이 이기는 거는 진짜 프레임 차이가 얼마 안 나고 m d 가 이기는 거는 그냥 막 10단위가 차이였나 10단위가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그래서 7종 게임 평균 고사양 게만 받는 7종 게임 평균 2%로 7.5X3D가 이기고 9종 게임 인기 게임 2종 놓고 아주 저사인롤 빼고 버그도 터지는 거 어, 그렇게 봤을 때 7% 이깁니다 근데 버그 터진 롤을 집어넣고 해도 5% 이깁니다 그래서 7.5X3D가 프레 h d 에서 확실히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은 아니 뭐프레 h d 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저런 비싼 CPU 가지고 다들 포켓 해야겠지 라고 얘기하실까봐 짧게 몇 가지 얘기하자면 지금 144 모니터, 1 6 5 모니터, 240 모니터를 넘어서 300짜리 모니터 나오고 있습니다. 주사율이. 그래서 생각보다 저해상도 고 주사율 모니터 쓰신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주문 넣으신 분도 보면은 기본이 144잡고 있고, 뭐 240이나 165 적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다 러 보니 이 값이 의미가 있는 거죠. 좋은 그래픽카드 써서 FHD나 QHD 쓰시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이, 주사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c p u 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어느 CPU가 좋은 CPU인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AMD CPU가 인텔의 KS보다 좀더 낫다, 좋다, 게임에서. 그걸 확실하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텔 유저들이 많이 얘기하는 실드 중에 하나인데, 아니, 4K 가면은 인텔이 이기데요 그게 당연한 게, 그 프레임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c p u 영향을 안 받거든요. CPU 인양을 거의 안 받으면은 솔직히 깡클럭 좀 높은 놈이 프레임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인텔이 거의 대체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5천번 때는 그 AMD가 이길 때도 있었는데 7천번 때 넘어오기 전에는 한동안 이제 깡클럭이 워낙 격차가 좀 있어가지고 인텔이기 힘들었고 AMD가 이번에 7천번 때 오면서 4K에도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뭐 어쨌든. 원래 CPU 성능을 제대로 보려면 좀 고주사율에서 돌리신 게, 그, 기본적인,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는 테스트 툴입니다. 여튼, 프레시디에서는 790X3D가 이겼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또 놀라운 게, 전력 소비량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사펑 돌리면서 봤는데, 한 4,50W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꾸준히 뭐, 50에서 70W밖에 안 쓰는 AMD, 그리고 인텔의 KS는 아무래도 좀 과도하게, 클러가 땡겨올렸었는지 몰라도 젤로스 외량이 100대에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전성비 차이도 꽤 큽니다 온도 차이도 좀나고요 10도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같은 X73 썼을 때 여튼 여기에서 AMD의 승을 외치고 밑에 넘어갈게요 이번엔 QHD 입니다 아, 아까 얘기하신 분들 뭐 4K나 QHD QHD 정도로 이제 고해상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인텔이 유리하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뺄 수는 없어요 당연히 왜? 여러분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뭐 FHD 이겼으니까 포켓 이기는 거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q 시를 넣어봤는데 QHD 남은 4070Ti로 많이 하시겠죠 요거 놓고 딱 재보니까 아롤 같은 경우는 이제 QHD 쯤 되니까 이제 게임이라고 인지를 했는지 클락이 조금 더 터져서 오히려 여기보다 어, 최소 프레임 방어가 올라가긴 했습니다. 3D 모델이 근데 뭐 여전히 인텔이 평균 프레임잘나오긴해요 되게 <웃음> 아 사실 불편한 정도 프레임이 아니라서 크게 의미 있는 값은 아닌데 어쨌든 이긴 건 이긴 거니까 뺄 수는 없겠죠. 롤 넣었던 게임이고요. 넣고 계산하겠습니다. 어, 그다음 로스트아크 아 여기서는 여전히 에임드가 이깁니다. 배그도 에임드가 이깁니다. 최소 프레임 여전히 처지지 않는다는 거 주의깊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비등하게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은 이제 CPU 영향을 받는 구간이 아니라 보드랜드가 나름 고생한 게임이라서 여기서는 이제 극카에서 이미 한계에 걸렸기 때문에 CPU에 대한 편차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 번째면 그냥 어찌피 뛰쳐라 갑니다 그게 둘이 똑같이 났다고 봐도 될 거예요 최소 프레임은 평균 프레임은 메트로 s 스 같은 경우에는 늘 인텔이 좀잘 나오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이 위에서만 특이하게 AMD가 이겼던 거고 여기서는 여전히 인텔이 이깁니다 최소 프레임 조금 나고 평균 프레임도좀 차이납니다 뭐한 5% 차이나네요 포르자 보자도 사실 AMD보다 인텔이 좀잘 나왔었는데 이거는 QHD 가도 AMD가 잘 나옵니다 사고지 토터로 인텔이 잘 나오죠 예. 근데 평균 프레임 생각보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새더 오톤레이더 여기서 역전당했어요 역전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QHD 넘어가면 은 새더 오톤레이더도 CPU 영향을 안 받고 글카 영향을 받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인텔이 잘 나온 전부입니다 아니, 결국 그옵션을 매우 높게 줬거나 고주율 모니터를 사용한다 치면은 CPU 영향을 별로 안 받기 때문에 a m d 랑 인텔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지 평균 프레임 보자면 이 7종 게임 평균 프레임은 인텔이 2% 정도 잘 나왔습니다 2% 잘, 잘 나왔어요 특히 디비전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2% 정도 잘 나오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구종 게임으로 보자면 로아나 배틀그라운드가 또 MD가 워낙 잘 나와가지고 3% 이깁니다 시종 게임 평균을 보면은 롤 집어넣고 봐도 어? 그래도 MD가 이겼어요 내가 뭐 페널티 있든 없든 일단 롤 자꾸 넣어주고 계산했으니까 뭐로스타크만1 0 0 넣는 거 빼라 그러면 안 돼요 로스타크는이 e 프레임하고 이 e 프레임하고 분명히 여름에 체감이 될 건데 좀더 부드럽다고 최소 프레임 때문에 빼면 안 되고 그냥 평등하게 10개 다 넣고 계산하자면 결과 잡봤을 때는 QCD 가서도 누가 이겼다? 790XD가 이긴 겁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건 4K겠죠. 왜? 아니 이런 고가의 CPU 사시는 분들이 409043 얼마 많겠어요. 적어도 4 0 8 0 사고 그분들 대부분 다 4K로 가겠죠. 자그 경우로 봤을 때는 로스크아 잠깐만 이거 왜두 갠데요? 할까봐. 위에 1이라 적혀있는 거는요. 첫 번째 CCD 클럭이 높고 3D 캐시가 없는거 그걸 우선순위로 주고 했었어요 2로 적혀있는거는 3D 캐시가 들어가있는거를 우선순위로 CCD를 어, 그렇게 해서 잰겁니다 어, 그래서 1번으로 갔을때는 깡클럭이 높다보니까 조금 더 분명히 롤프레임 올라갔죠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밑에거에 비해서 다 쳐지죠 그래서 3D 캐시를 우선으로 잡아놓거나 뭐기본설정이 그래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안잡아 잡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잡혀있으면 은 여러분 잡으셔도 되고 하여튼 이걸로 보시는게 맞을거예요 이건 그냥 실만 넣어 놓은거예요 일부러 CCD 그 3D 캐시 들어가있는거를 후순로 돌려가지고 그런프레임 얼마 떨어지나 보려고 해놓은겁니다 아, 무시하셔도 되고 자 그렇게 재면은 어떻습니까 일단 1% 프레임 어뭐 비등비등합니다 이거 아주 차이 난다고 하죠좀 어렵죠, 뭐. 1% 프레임이 2차이 나는데. 어, 그리고 이걸 볼수 있어요. 0%, 1%, 마이너 1%. 1 0점 게임은 마이너스 1%. 9점 게임은 1%. 1% 7점 게임은 0%. 말 그대로 13900K와 7900X3D 제품은 비등비등하게 나옵니다. 아주 그냥 프레임이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4K로 가도 KS랑 부빈단 얘기예요 QHD나 프레시에서는 이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주사율 모니터 쓰면은 그냥 MD가 이겨 그리고 고해상도 모니터 쓰면은 KS랑 MD790 얘랑 맞먹어 결과적으로 봤을때는 790X의 승리로 봐도 되겠죠 어, 특히 이거 좀 놀라운게 있는데 <웃음> 아마 생방에 들어오면 내가 보여드릴 수 있을텐데 요번에 돌리면서 시네벤치를 돌렸거든요 시네벤치 때 아... m d 이건뭐 CCD 하나는 그 캐시 들어가고 하나는 안 들어갔으니까 작업할 때뭐 인텔처럼 인텔 피코 이코 뭐 어느 거설정되냐 따라서 막작업성은 달라지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 의미 없는 소리죠 내가 해봤는데 누, 어느 걸 우선으로 해놓든 거의 오차범위로똑같이 나옴. 보이죠? 근데다가 전력소비량이 시네벤치 돌렸을 때 128밖에 안먹어요. 1 2 8이면 13500이랑 비슷한거 아시죠? 13500급으로 먹고 13900급의 작업성능을 보여주고 게임의 성능이 1 3 9 0 0 k 스급만큼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력소비가 이래 낮다보니까 아니 이거 그러면 팔라딘으로 되는거 아니야? 싶어서 제가 돌려봤어요. 이거 지금 팔라딘 꽂은거거든요? 팔라딘으 시네벤치 25분동안 돌리고 있는데 이게 30분 프리셋 걸어놓고 5분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77도야 진짜 온도 높게 나면 피크치가 81도고 클럭이 4.9가 꾸준히 유지가 되더라고요 CCD 원기준으로 당연한게 CPU 파워가 110정도밖에 안쓰는데 팔라딘은 커버가 안될 리가 없지 이거 생방에 들어오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28일날 생방에 한번 들어오십시오 하여튼 그래서 아니 보드도 그리 비싼거 안써도 되고 보드 성능에1 3 9 0 0 K 이스보 싼거 써도 됩니다 쿨러 싼거 써도 되고 쿨러 싼거 쓰면은 케이스도 <웃음> 비교적 비싼거 써도 되거든요 아니 이리저리 고민 때려보니까 아니 처음부터 이리 내놨으면 욕 안먹었을거 아니야 왜왜 왜 그러셨습니까 AMD 7900이나 7 9 5 0 x 를 처음부터 3 d 를 내놓고 이렇게 전선비 딱잡아 내놨으면은 와 역시 AMD 이번에도 날 실망시키지 않았구나 하는 팬보이들의 환호성을 <웃음> 받을거고 인텔 쪽에서도 아씨 우리가 이긴 기 이겼는데 벤치상으로는 와 전선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아이 점유율 좀 뺏기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텐데 하여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790X3D가 너무 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일단 FHD, QHD에서는 790X3D가 프레임이 잘 나왔다 4K에서는 KS랑 790X3D랑 맞먹는 프레임을 보여줬어 거기에다가 전력소비랑 7 0 x 3 d 가 훨씬 낮은 편 게임을 하든 작업을 하든 온도 7 0 x 3 d 가 낮은 편 결국은 보드값도 더 싸게 갈 텐데 CPU 가격은 비슷할 거거든요 가격도 더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그머니 월간 견적에 최고의 게이밍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짜놨는 맨 마지막 견적 있잖아요 그게 KS에서 <웃음> 3D 모델로 변경이 됐던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아우 3D 모델 은 생각보다 잘 나왔다는 생각이 딱 들지 않습니까? 특히 13900KS는 13900K보다도 1,2% 정도 높고 13700K랑 비교하면 3,4% 정도 높거든요. 성능이. 그리고 13600K랑 비교하면 게임 성능이 거의 10% 이상 차이나요. 근데 7 9 5 s d 가 지금 이걸 이겨버린 거니까 결국 790s3d 밑으로 경쟁사의 13세대가 다 정리돼버린 거예요. 싹 다. 물론 어떤 게임을 넣느냐 그리고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뭐 인텔이 소폭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나오게 짤 수도 있을 거예요 일부러 일부 진짜 친일 테마 어떻게 찾아보고 AMD 좀 이기는 거다 빼버리고 게임 아 그렇게 세팅하면 어떻게 될것 같긴 한데 제 장담하는데 대부분은 아마 AMD가 이겼다고 얘기할 겁니다 판정승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확실한 승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늘 쓰던 게임을 넣고 전혀 이제. 어디 한군데한테 한 어드벤티지 준적이 없이 이렇게 벤치를 한거거든요 지금 이제 간만 봐도 알아 뭐 이렇게 지금 보면 3D에 5200 집어넣어 놓고 어? 거기에다가 게임도 늘 하던거 집어넣고 이롤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데도 집어넣고 계산하고 버그 있든 말든 근데도 지금 3D가 이긴 걸로 나온다고요 그러니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AMD의 승리입니다 한 방씩 주고받았어요 13세대로 어? 5000CG 한방 때렸더니 7 0 0 0 3 d 내가지고또 인텔에 턱을 <웃음> 한방 강하게 때려버렸네요 MD가 아 치고받고 싸니까 너무 좋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다음 세대 또 인텔이 강한 걸 내놓겠죠 한대얻어놨으니 나도 좀센거내놓게 하면서 1 4세대를 내놓을 것 같은데 그때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음뭐 입혀보고 결론 내는 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아니 이정도면 뭐 인텔이 케이스가 먼저 나왔는데, 날짜는 얼마 차이 납니다. <웃음> 한달 차이 나는데. 이놈은 케이스 13세대 선빵했네.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13세대 이미 쓰고 있으신 분들은 굳이 넘어올 이유가 없어요. 13700 쓰든, 13900 쓰든, 13900 케이스 쓰든, 굳이 이 7900X3D로 넘어가는 건역그레이드 가깝게 생겨요. 넘어 필요 없고. 하지만, 이제 새로 구매하려고 고민하시는 분은, 분명히 더 저소음, 더 저전력, 더 싸게 구사할 수 있는 7900X3D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표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입장에서 적절한 내 게임에 더 적합한 cp로 u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 될것 같네요 왜? 뭐 로스트하크랑 배틀건도 전혀 안하고 난고사인 게임만 하는데요 그러면 뭐 굳이 무조건 3D 갈 필요가 없긴 하죠 어때요? 아주 편파 판장 안하고 <웃음> 최대한 중립적 얘기해 준게 아닌가 싶은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아, 요번에 CPU 종류가 너무 적어가지고, 여러분 아쉽다는 얘기를 좀할 거예요. 그 오버클럭도 왜 해서 비교 안 하냐, 이런 얘기 할 텐데, 제가 7800X3 나오면은, 그때는 좀더 다양한 CPU로 오버클럭 해서 여러분한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오버클럭을 빼놓은 이유가, 지금 바이오스가 아직, 그, 정식 바이오스가 거의 없어요. 베타, 제가 테스트할 때는 베타 바이오스라서 좀 불안정하더라고요. 그게 뭐 실제로 정식 출시될 때까지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웃음> 아무래도 c p u 좀 일찍 받다 보니까, 그냥, 바이오스 자체가, 그, 많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서 오버클럭을 지금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텔도 마찬가지였어요. 인텔도 막 13세대 나왔을 때 오버클럭, 레모버, 아 뭐, 이거 뭐, 7000 넘으면 잘 났다 그랬잖아. 요 지금 어때요? 8000도 넘어가고 그러죠? 좀 시간이 지나서 안정화되고 안 뒤에, 그런 오버클럭 했는 리뷰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 그때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